안녕하세요. 또치아마이코 또치입니다. 제 뒤에 보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? 얼마 전에 이코리가 유령버스라고 해가지고 왔다 간그 장소입니다. 아니, 이코리가 왔다 갔는데 또치야, 니 네, 뭐든지 여기 왔냐? 라고 어,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예. 이코리가 음, 생방 도중에 뭐 하나를 놓친 게 있어. 어 내가 생방송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영상 녹화본을 제가 봤는데 아저씨 형체가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편집해서 한번 살려 보려고 밝기 조절도 해 보고 낮춰 보기도 하고 높여 보기도 하고 우아래 상하이 많이 해 봤지만 그곳은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카메라 말고 카메라 한 대를 더 준비를 해 봤어요 그 제가 봤던 그 장소에다 한번 카메라를 설치를 해보려고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아셨죠? 자 그러면 출동을 해 보겠습니다 고 아, 근데 진짜 크다 크다 아제라잉 <웃음> 봅시다. 뭔 소리야? 비명 소리 같지? 유튜브에서 봤던 아 뭐야? 정리가 안 되냐? 제가 봤던 것은 요거 그때 저도 똑같아요. 요고 요고 요고. 이 꼴이 그 영상 녹화본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남자를 봤었거든.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고 있는 망자 무신 내가 분명히 들어간 걸 봤어. 제가 이 대응 것을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. 제가 준비해 온 게. 어 액션캠인데 고프로예요 더큰 카메라도 있긴 한데 어 제가 우선 들고 다니는 게 한정이 있어가지고 삼각대도 준비해야 돼서 그냥 작은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유령 버스 앞에다가 이 카메라를 한번 설치를 해서 일명 CCTV라는 거지. 찍힐지 안 찍힐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다 카메라를 두고 다른 장소로 여기를 더 둘러볼 거예요 그러면은 제 기운이 여기에 없으니까 제 기운이 없으니까 혹시나 구신이 어... 여기를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이번에 제가 한번 카메라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말이 길었다 설치 고 소소리뭐 들었어요? 쿵 엄청 크게 소리 여러분들 보이십니까? 지금 현재 녹화는 되고 있거든요 이게.. <웃음> 찍힐지 안 찍힐지는 잘 모르겠어요. 우선 제가 저기 안을 한번 훑어봐야 될것 같아. 들어가 봅시다. 이 꼬리가 이게문열때힘들었단 말이야. 여기를 열때 금방 치로시던데 하세요. 우선 여기 들어오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. 냄새. <웃음> 3,000원 이상 될것 같은데, 안 가져가요. 이런 데 있는 거, 물건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. 아셨죠? 앞에 계속 녹화는 진행되고 있어. 아, 다음에는 삼각대를 좀 갖고 와야 될것 같아. 계속 나는데,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, 밖에 있을 때는 안 들렸거든요? 근데 들어왔고부터 계속 들려, 이게. 하... 이 꼬리, 뭐, 카방송 때. 뭐 <목소리가> 우와 지금 현재 여기는 밖이거든요 밖에 혹시 어 우리 구독자님들 요거뭐할때 쓰는건가?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와. 여기도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아 여기 이 계단 이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건가? 이 발자국이 좀 선명한 거 보니까 이 코리가 왔다 갔을 때막그 발자국이나 될것 같네요. 음. 자, 내려가 봅시다. 그래도 우리가 저 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해놨잖아요. 그 <목소리도> 다음에. 하는 여기서. 자,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제가 아까침에 여기 유령버스 정면으로 향해서 이 영상을 하나 찍었잖아 이 코프로로 집에 들어가서 제가 따로 이거를 한번 훑어 볼게요 제발 여기 영상에서 뭐 하나라도 찍혔길 제발 바란다 자,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또 쳤어요.